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 인사 늦었지만 <웃음> 인사드리겠고요자 오늘 2022년 첫 방송으로 팀포트를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짠! 말한대로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습니다. <웃음> 됐고, 가보도록 하죠. 침포트. 저는 이제, 새,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웃음> 이게 튜토리얼이지, 이게. 어, 그래도 이판 들어왔으니까, 이 판은,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하드코어를 달성, <웃음> 뭐야, 이거 뭔데? 오, 어, 이 야, 샥 하자마자 달성됐는데? 뭐지, 이거? 와, 누적 처치에서 처음에 달성. <웃음> 어, 들어오자마자 깨버렸는데, 나가야겠다, 빨리. 빠른 탈주. 오, 어, 안 돼! <웃음> 오케이. 저, 샥 하자마자 도전과제를 막 달성하네요, 막. 헤드샷 가능 무기로 헤드샷 25번. 누적 체력 100만. 100만. <웃음> 누적 체력 25,000. 오케이. 좋습니다. 기초 훈련. 솔져 어 뭐야 이것도 초기화됐네 어, 진짜 이것도 초기화됐네요 사실 이제 도전과제 다시 깨는 걸 이제 어, 컨텐츠화 하려고 초기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 양심이 찔렸어도 있었는데 근데 뭐잘 됐죠 그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돼가지고 초기화도 의미가 없지만 사실 기록이 안된 것들은 결국 안 깨진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잘 됐죠 자, 계속 솔져의 무기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쥐를 돌아보려면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위를 고장났다고? 그새? <웃음> 아니 뭐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문제 없었으니까요. 제가 주토를 했을 때는. 어, 이먼 먼 거리에서 로켓 쓰라고 하고 여기서 샷건 쓰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네? 아 이래서 여기부터 안 된다는 거구나? <웃음> 아 여기부터 안 되는구나? 아 맞네 여기서 이제 적들 보시 나와야 되거든요? 보시 나와야 되는데 봇이 안 나와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구나 보시 안 나오네 와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다 이 뉴비들 <웃음> 잠깐만 그럼 나 이거 도전까지 못 깨는 거 아니야?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내 어린 시절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제 이 도전과제를 영영 깨질 못하게 되다니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 칼을 어... 거주 칼을 막 쓰려고 하, 안 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써볼까요? 아니야 근데 어떤 어떤 도전과제가 깨지는지 보고 싶어 나 지금 일단 싸게 싸게 스카프 부터 해봅시다 아 도전과제 이거 키는 거 있었어요 맞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도전과제 이거 킬수 있어요 아아여기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이제 아 허드의 표지 이거구나 허드의 표기 이렇게 바뀌었네 옛날에는 막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추천해줬는데 지금은 막다 다르네 허 아이 스파이한테 와 백셉다 하하하하하 <웃음> 뭘로 깬거냐 이건 또아 <웃음> 그냥 막 깨지네 그냥 25km를 달리십시오 와 25km 달렸습니다 나는 배트맨이다. 죽지 않고 500. 와 이거 음, 표기를 해볼까요? 아 뜨네. 죽지 않고 500. <웃음> 개어려운데 이거. <웃음> 2단 점프 하는 동안 20명을 처치하십시오. 아헤이 에헤이 아저씨 선 넘네. 할로윈 맵들이요? 아 그렇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과거에 대한 비 청산이니까 그냥 생각..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제 제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벌로서 <웃음> 받는거라고 하고 있,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나이스 와 복수무정 저뭔 도전가지지? 그냥 막.. 그냥 막 깨지네 그냥 일로와 자기가 <웃음> 저 무슨 도전까지지? 죽지 않고 연속 5회 쳤지 어 벌써 5 연처야? 아까비 파이로로 와라. 뒤로 가라. 어피 더럽게 많아. 그렇죠. 이제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도 도전까지 이제 깨야죠. 깨느라고 고생 꽤나할 거예요. 이제. 와, 오연 처 메딕은 여기 없어 안돼! <웃음> 이 도원 이 자식 이거 언제 와가지고 이씨 왜 먼저 죽어버리는 거야 어, 저거 어? 주 먼저 죽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내가 죽은 거잖아 저거 <웃음> 아, 왜 먼저 죽었어 지금은 스카우트 도전 과제를 먼저 한번 깨볼게 하하하, <웃음> 이게 체력 왜 이렇게 없어 <웃음> 한대 맞고 죽네 지금 죽지 않고 피해랑 500받아내기가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호! 야 이거 진짜 피해받아내겠는데? <웃음> 절대 안죽는데 이거? 오 안돼 파이로! 안돼! 아 깼다! 아 500은 이미 깼구나? 대링체크요 이게 사실 팀포 버그인데 그냥 <웃음> 그냥 그냥 시체가 이상하게 죽으면은 대링이야. 솔직히 이거는 팀포버그라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나이스 오 나이스 그거 인가? 아 바비큐야? 바비큐가 바비큐가 파이로였나? 바비큐 적을 제압하여 해당 플레이어가 더버을 만들. 수 와, 싹가는 <웃음> <웃음>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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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봤어 이거 내가 어못볼줄 알아? 봤어요 봤어 안녕 <웃음> 와 이거 물 안에서 물 안에서 불러주고 무슨 기분이야 이 오늘의 꿀팁 이거 하면서 매딕 부르면은 무왕 소이가 사라진다 아 뭐야 적팀 다 나갔네 이거 빡 이거 빡종했네 그기 <웃음> 아니 다 나갔어 <웃음> 바비큐 아 바비큐 이거 깨기 어렵다 솔직히 요즘 애들 다 멘탈 강해가지고 제압 당해가지고 빡쳐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다른걸 해봐야겠어 솔져 솔져 도전 과제 아니 왜걷지솔저 도전 과제 이거는 <웃음> 낙하산 누가 쓰냐? <웃음> 치명타 로켓 한발로 적군 세명 사살하십시오 이거 제일 쉽겠다 사정거리 밖에서 적군 센티를다 썼대 아 이런거 쉽네 오! 저기 저기 랭크야 하지만! 우리는! 부대지원이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난 부대지원이지 하하 하하하 나 뭐야 못 깬거지? 독수리처럼? 로잠을 오지게 잘 뛰어서 받은건가?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우리 맨데안 죽었지? 그치? <웃음> 아 이게 그이 부대 지원 되니까 개웃기네? 죽질 않네요 어디있냐 매딕, 매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미치세상에 <웃음> 야일로우버로와 맨날 차일냐와 <웃음> 전쟁 범죄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고 일로와, 일로와, 고로던일딕에게 피해를 주는 적군 3명을 처치해 주십시오. 음. 와 명을 처치해 주십시오와 우리 메딕한테 세명이 공이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까 못된 놈들이네 이거 오케이 크리우버개속 거라 없네. <웃음> 크리우버개속 거라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일단 내가 여기를 담당일진 해야겠어요. 이 지역을 그치? 이제 이런 식으로 <웃음> 이, 이 지역 담당일진 해야겠어. 아니, 이씨 미쳤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어? 내가 뷰머데 왼쪽만 썼어도 이겼다 이건 진짜 그래! 가자! 그래 그거야! 좋아! 그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아 시원해! 소야 어디갔어? 여기있다! 엔지야 저거! 엔지야 요거! 엔지야 요거! 엔지야 여기여기아 등X들! 헤비, 헤비메드기 항상 우버참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하하하하 <웃음> 아까 스파이 하던 논 데모로 왔네? <웃음> 이 게임은 망했습니다. 이건 졌네요. GG 와 친구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 무슨 도전과제까요 친구 목록에 포함된 플레이어 7명 이상 하하하하 <웃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은 게, 모은 게 아닙니다. <웃음> 빠라바밤 빠라밤밤밤 빠라바밤 <웃음> <웃음> 통나무 멀리 던지기 이거 뭐지? 적을 공중에 띄우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오 이게 고수 도전가지 아니야 매치하던 기분이 슬슬 옛날에 매치하는 그런 기분인데? 와 선물 받기 선물 상자 세개 얻으면 벌수 있는 도전가지죠 아, 까비 아깝죠어이 이거 헤드샷 때려? <웃음> 아니, 뭐야, 쟤. 뭐냐, 얘? 핵이냐? 이... 얘 플레이 보전 봅시다. 어? 어? 야, 얘 좀, 잠깐만. 어, 야, 야, 얘, 얘 핵이다. 얘 지금 보면은, 보여요? 님들? 자기 쏘는 대로 안 날아가는 거?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화면 반대로 그 꺾여서 나가죠 지금 투사체가 전형적인 투사체 얘기에요 저거. 그쵸 그쵸 얘핵이야핵이야핵이야잘 어, 가고 저저 <웃음> <웃음> 저, 무섭게 올라가는 보트 원.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치. 아니, 스파이 몇 명이야? <웃음> 스파이. 어우, 야. 거짓말 무섭다, 야. 안 돼! <웃음> <웃음> 오, 잘 잘못... 봤다. 오, 뭐, 살았어. <웃음> 어떻게 살았냐, 쟤. <웃음> 어, 가시고. 안 되지. 죽어야지. 응, 아, 난안 맞지. 넘냐. <웃음> 뭐냐, 이거. 저데링인데데링 어디 갔냐. 데링 분명 힐킷 쪽으로 올 거거든요? 그치. 다른 스파야 얘야, 얘. 요놈이야 요놈 요놈 스파이야. 아트 오브 스파이. 아트 오브 트릭스 스 파이 나이. 와. 오. 오. 오케이 맞았다. 야, 않하하적팀 어! <웃음> <웃음> 스파이 진짜 많네요 야 나도 트릭스 해보시지? 해봐 해봐 시 스파이 있어요? 여있다넌 내가 봐주는거야 사이로야 아 미치겠네 진짜 적들 너무 많아 이거 이거 저 혼자 못합니다 빼야 돼. 일단 일단 빼야 돼. 안 된다고. 이 스파이들. 나이스. 죽어라. 아이씨 누구야? 봉봉이. 안 돼. 스파이가 몇 마리야, 이 진짜. 대링이에요, <웃음> 저거. 파이가몇 마리야, 도대체 가 카트를 밀어 얘들라고 있는거야? 다 밀렸어? 아 이게 안 죽네 죽었다 아이 솔져 치명타타입머죠안 응. 당해주? <웃음> 진짜 스파이몇마리야 <웃음> 진짜 데링이야 저것도 안죽었어 이게왜이게왜비트샷이 아니지? 맞았다 어 죽었고요. 아 이거 어떻게 못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웃음>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내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한거 같아. 없앴고 내가 어떻게 모은 차진데? 내가 어떻게 모은 차진데? 틈새 비듣기 엔지니어가 설치한 텔레포터 이동한지 5초안에 적을 처치하십시오 뭘 얻었네요 자 아무튼 어뭐 아쉽지만 뭐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어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6인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저기 어려운 어, 어려운 판을 깨는 것도 재미거든 하나에 잘써